안녕하세요. 허당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를 잘못 눌러서 누군가를 차단했을 경우 그 차단자를 찾는 방법과 그 차단자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클릭하시고요 어, 저는 미리 어, 한 명을 차단을 시켜놨어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차단시켜놨는데 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동그란 프사 보이시죠 프사 클릭하시고요 그러면은 맨 밑에 톱니바퀴 설정이라고 보여요 네, 설정 클릭하십니다 여기서 중간에 보시면 기록 및 개인정보 보호라고 보이시죠 네, 여기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맨 아래쪽에 보면은 차단된 연락처라고 나오거든요 네, 여기 클릭하시고요어 그러면 이렇게 한 명이 차단이 되어 있는게 보이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차단 시켜놨는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차단을 시켜 놓는 경우가 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다른 걸 한다든가 호주머니에 넣을 때 영상을 보면서 다른 걸할때 음, 잘못 눌러서 이렇게 차단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 실시간 라이브에서 쓰는 채팅 글도 아예 안 보이고요 어떤 영상에 달아 놓은 댓글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이렇게 찾아서 여기 X표 보이시죠 오른쪽에 X표를 누르면은 어, 이렇게 차단된 사용자 없습니다 하고 나오죠 이렇게 해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해제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